네 아닙니다 벗지마 <웃음> 벗지마 벗지 마. 이건 모함이야 한국 모함이야 다한다다한다 오케이 깟 잘했지 바바블러 보여주세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저가지고 이런 또 도둑놈 자식과 내가 또 하아 유네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이가 뭐가 아니야 네, 네, 네 아닙니다 너 이름 뭐야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뭐야? 뭐, 네 이름이 뭐, 뭐, 삼촌이야? 뭐야? 엉클캠입니다. 그냥, 그냥 이름, 이름 말이자, 지금. 이름 <웃음> 엉클캠 <김> 됐고, <웃음> 야, 나이는. 야, 야, 야, 야, 야, 야! 벗지마, 벗지마! 벗지마! 이거 벗지 말라고, 했이아 엉클캠! 엉클 키안해 엉클 키 아, 가인은한그러고 한국인은 한국인은 한 자식이. 남는 거 하나 나인은나국나은 한국인은 한국인은 한이인은 한국인은 한국인은 한국인은 87, 인그 한국인은 한은 뭐야? F&B, 한드 비즈니스, 인은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 지금 네제목이 뭔지는 알고 왔니? 몰라요 내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야? 네가 무슨 간장게장이야? 지금 다 훔친다고 절도한다고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지금 아니 만들다 보니까 맛있었어 맛있으니까 막 먹다 보니까 막 밥고기를 막계좀 먹기게 되나보지 근데 이 간장게장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잡아올게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자식 아주 아주, 아주 또반상이 없네요? 음. 나 잘못한 게 없네요 야너 오늘 내가 끝까지 파헤칠 거니까 한번 제대로 보자고 야 그래서 너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이 지금 몇 가지인 거야 지금 넌 놀라지 마세요 불백 곰탕 아타클로피 앤 라스트에 찜닭 아, 아주 그냥 도둑질 하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네 냥 일단 먼저 불백 뭐야 이거 이 원산지가 어디야 이거 덴마크산입니다 아, 국내산 아니야? 덴마크산이 더 좋아요 덴마크 우유 안좋아요? 자, 해깐만 애교 좀 쓸게요 반장님 덴마크산이요 야 니가 이거 그, 누가내 덴마크산 땡큐 이브지요 엔조이 지금 벌써 나온 거야? 아 그럼 그럼 그럼 야 근데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이거지? 아 그럼 이렇게 빨리 나온 게 말이 돼 지금? 아이 소야 빨리 봐봐. 어봐자 맛을 한번 보겠어 한번 음. 이건 모함이야 아 먹어봐 서해 바다가 막 항공 모함이야 <웃음> 뭐야? 아 먹어봐요 먹을게 먹어봐요 형사님 <웃음> 맛 어때요? 아, 맛이 어때요? 이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약간 짭조름한데 식다 보니까 그단 느낌과 그리고 이 고기 식감 너무 맛있다. 한입 막시 한번한번한번 먹어봐요. 막시 음, 음. 먹어봐요. 먹어봐요. 음. 먹어봐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까터 음.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수고했습니다. 형님 수고하셨다. 형님 저 잘했나요? 잘했어. 여드가 어디 가 자주. 자식이 이런식으로 나갈.. 나가... 자식아 지눈부러같아가지고 그냥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파쁘더편 현대사회 사람들 속에서 이런 니즈를 파악해서 재빨리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직장생활 하지 않냐 지금 응. 굉장히 아침에 시간이 사실 없어 키 많아 보이는데? 아이 없어 인마 자식아 나 되게 바쁜 사람이야 인마 이거 진짜 바쁜 그 직장인들은 되게 좋겠다 5분 만해야 된다고? 5분? 5분? 야 그러면 잠깐만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러 갈때 렌즈 안 씻잖아 잘못 씻어 인막 씻어 오늘 아침에 나 어? 오이, 오이비누 발랐어요 마, 알로에 비누 오이비누 지금 섞어서 발랐다고 아 섞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무튼 딱 오. 씻으러 갈때 렌즈 돌려가지고 그럼 씻고 나서 와 바로 먹고 출근하면 돼. 겠 그럼 그럼 그럼 진짜 맛있잖아요 먹어봤잖아 난 죄가 없어요 아 이거 묘하게 설득되네 이 자식이네 그럼 뭐? 이것뿐만이 이게, 이게, 이게 아니 이제 빙산의 일각 음. 이제 스타트예요 이제 가 하나 먹었잖아 야 일단 그래 알았어 일단 불백은 됐고 자 곰탕 곰탕은 원산지가 어디야? 국내산입니다. 국내... 야, 곰탕은 왜또 국내산이야? 아 이게 또 곰탕은 또 우리 엄마들의 마음,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제가 아주 캐시를 딱 해가지고 딱딱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 줄 알아요 형사님? 말해봐 곰탕 하나 있잖아? 응 음. 찌개? 응 음. 그냥 만들어요 모든 음식을 아주 퀄리티가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곰탕 이거 국물 가지고 부대찌개 만들어 그럼 부고국 만들어 그럼 좀만두국 만들어 그럼 그면 살쪄! 이렇게 살찐다고 조금만 먹어요 맛있어 맛있는데 적당히 먹어야 돼 맛있으면 영칼로리맛없는거 엄청 먹었나 그래? <웃음> 아니 맛있는데 생각.. 아, 생각 보니 그때 맛있었는데 맛있는 거좀 먹으라고요. 이렇게... 어? 왜 맛없는 거만 먹어 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야, 어? 장난쳐 지금? 어디 형상한테 지금 곰탕 더 말해 봐. 하... 이게 또 국내산 곰탕을 썩게 했다고. 내가 보더 품질이 우수하고 음. 그리고 아 이거 알람가 몰라. 그거 국가가 인정한 관리 공단이 있어. HACCP 했어. 야, 영어 쓰지 마. 영어 쓰지 마. 이게 또 약자야. Hazard Analysis Critical Point. <웃음> 맞나? 야, 근데 곰탕은 국곰이야 반달가슴곰이야 <웃음> 야 재밌지? <웃음> 재밌지? <웃음> 반장님? 사람 하나 자르줘야겠는데 그러면 너또 아까 말했던 불베 그리고 곰탕 근데 왜 닭요리는 두 가지야? 찜닭과닭갈비는 어? 불사입니다 써봐!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근데 왜 닭갈비, 찜닭은 왜 브라질산이야? 브라질 닭이 씨알이 굵어 봤어요? 다리가 머리만 해! 형사는 머리만 하다 엄청 굵어! 그럼 이게 언들 오늘... 닭은 브라질산이에요 너 브라질 가봤구나? 안 가봤지? 이 자식이 지금 브라질 안 가봤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또 브라질산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우리는 음. 한국인들이 좋아하냐 떡살 아니야 닭다리살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음. 보다 더 부드럽고 짧게 짧게 날리가나요나 사실 떡살은 안 좋아해. 그래 떡살 누가 좋아해. 닭다리살 너무 맛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살쪄요 어. 맛있는 거. 야야이 마자씨가 살뺄 거예요 마자씨가. 음. 아 그래서 어떻게 좀드려볼까 맞춰 보시겠 보시겠어? 가지고 와 빨리. 찜도 아 닭갈비 돼요? 아! 사장님 찜도 닭갈비가 먹고 싶어요. 여기 가... 초밥집인가요? <웃음> <웃음> 짜장면 먹을 거 잡아먹을 거야. 나나나 탕국밥. 나, 나, 탕국밥 두개 주세요. 이네요 <웃음> 그만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벌써 나왔어 지금. 그래요 그래첫 파이오미네. 오 분면 끝. 드셔봐. <웃음> 드셔봐. 이건데 되게 크다. 아, 브라질산. <웃음> 야채도 엄청 크다 이거 지금 이게 키포인트야 음. 우린 야채도 넣어줘요 요즘에 음. 어? 치킨 먹고 튀김 음식 먹고 이렇게 살면은 음. 보기 안 좋잖아요 야채를 좀 먹어야지 그래 이마눈딱 찌려줄래 야 지금 이게 5분만에 나온 거야 이게 지금? 5분? 길지도 않아요 아 양치 몇 분이에요? 3분 하지 뻥치네 <웃음> 너내말안 믿을 거니? 믿음이 안 가가지고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야 정신 차려 어나이 아, 자식한테 자꾸 넘어가려고 갈넘어 그러네 한대 때려줘 어딜 이자식야 이렇게 딱 보면 너는 되게 청결하지도 않고 그런 자식이야. 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공사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청결하지 않다고. 쏴, 쏴, 쏴, 봐, 따, 따다. 너 취조 받는데 이거 다 준비한 거야 이거지? 금 아, 그럼. <웃음> 깨끗, 먼지 한 털이 없어. 자, 여기 평면도 좀 보여봐. 이게, 이게 이게 시세 가 괜찮아, 나쁘지 않다. 아 그래 여기. 어, 이게 그림 베스트가 풀려가지고 세상이 사계절 거야. 여기 한강에 저기 가 산뷰. 아, 산뷰. 산뷰. 아, 산뷰. 아, 아, 공 공기 되게 좋다고. 야, 빨리 공장 보여줘 이 자식. 아, 첫 장난초. 보세요. 이게 이게 우리 우리 직원분들이 쓰는 앞 들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격려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 우리는 직원들이 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어, 아주 깔끔하게 이거 봐 동대방한테 떼어 왔어요 깨끗해 어. 이거 너야 이거? 나 아니야 근데 이거 왜두갔어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 조진가, 마이클인가? 이게. 아니야, 얘, 걔잖아. 뭐지? 마이클 플렉션. 마이클 플렉션? 아, 어, 플렉션 몰라? 아무튼, 뭐, 이렇게, 이렇게 깨끗해. 아침만 봐봐. 응. 그, 이래도 못 믿겠어요? 이건 깔끔하긴 한데, 지금. 하, 아, 얘, 난 너를 못 믿겠다는 거지, 지금. 아이고, 그키로좀 어. 믿어달라고. 이게 음식 5분 만에 나온다고 했지? 5분 만에. 야, 나 이번 주 주말에 캠핑 갈 거거든. 아, 또할 말이 많지. 캠핑 갈 때, 칸트라에 어. 가야지 하면서도 아이스박스 생기지. <웃음> 쌀 챙기지. 아 그리고 분위기 낸다고 가서 사잖아. 음. 비싸. 비싸? 또 바리바리 썸은 몸도 막 무거워. 하지만 우리 언급팀에서 준비한 4조 세트는 음. 이게 다야. 음. 이거면은 한식기가 다 해결이 돼. 그리고 어. 이제 덥잖아. 만약에 썸녀가 있었어 봐. 땀뻘뻘하고 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뽀송한 모습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여 여친 거 없지? 어, 없어. <웃음> 근데, 땀, 근데 거기서 땀뻘뻘라고 그러면 되게 아, 섹시하겠다. 섹시하지만 우리나라 또 우리가 아니면 더러워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캠핑 한면다 헤어졌구나. 일일하고 싶죠. 일일하고 싶잖아. 어. 어. 이거 같이 가면 1일이지 잠깐 잠깐 잠깐. 나어떡 하지? 나 이거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이거만 있으면 여자분 꼬실 수 있는 거잖아. 어, 아, 나, 나 다음 달쯤에 이제 상견례 하고 그 다음 달에 결혼 준비해야 되나 이제? 나 어,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어 어머 어머. 텐블러 쌓아 보주세요 지금 당장이야 야 근데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긴 하다 어, 그렇다니까요 음. 저희는 정직해요 저희가 만약에 어 나쁜 짓 음. 했으면 온 마음을 동성을 담아 음식을 만든 죄 이제쯤 이정도면 믿어주세요 아니야 너, 너 기다려봐 너 안되겠어 야너 방금 말한 그어 엉클 킴내 구매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뭔가 구매하는데 여기서 구매하는데 정말 싸게 할수 있다니까? 야 시간 좀 걸리니까 너, 너 수갑 좀 차고 있어 근데 왜나 풀어줘야지 왜 수갑 차라고 그러지? 형! 어, 어. 미안해. 다 찼다. 찬다. 다 찼다. 찼다. 찼다. 이렇게 잘 찬다. 엉, 엉클 킴이 이렇게 잘 찬다. 이렇게 착하다. 엉클 킴이. 더, 더.